봄이라며 왜 이리 추운 거야. 작년에는 홀딱 벗고 운동했었는데 올해는 홀딱 벗기 부담스럽다. 토끼 가면 쓴 놈이 벗고 다니면 날씨가 좋아도 부담스럽긴 하겠다. 거리두기가 끝나서 그런지 요즘 어딜 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다. 서식지를 잃어버린 야생동물처럼 요즘 민간인 접촉이 늘고 있다. 다행히 토끼의 해라서 가면 쓴 미친 토끼를 봐도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 같다. 아닌가? 턱걸이는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밴드에 두 발을 다 걸치고 사용하고 있다. 댓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부담스러운 정면. 띠띠보다 겨드랑이 털의 분포도가 상당히 거슬린다. 추위에 적응하다 보니 보온을 위해 풍성해졌다.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진다. 몸이 가벼워진 만큼 아주 작은 바람에도 휘청인다. 지랄라고 압착이 김치. 그렇게 맵나? 별로 안 매운데? 동네 친구가 본인 거 구매하면서 맛보라고 조금 보내줬다. 이게 맵나? 나는 잘 모르겠는데. 타바스코. 매운 김치에는 타바스코지. 이제 조금 매콤하다. 정말 1도 안 매운데, 왜 이리 매운 척 하는 거지? 이해를 못 하겠다. 매운 거를 많이 먹다 보니 매운 입맛을 잃어버렸나 보다 하나도 안 매운데 와씨 매운 입맛은 잃어버렸는데 뒤로 매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너무 당황해서 정신을 잃을 뻔했어 예, 똑같... 내가 두살때 먹은 이유식이 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한 건 이날 두살때 먹은 이유식 숙병까지 제거됐다 실베김치는 진짜 맵다 앞뒤로 개토끼 털이 자라는 만큼 내 털도 많이 자랐다 폭신폭신 개토끼 개중량 스쿼트 와... 털 밀어버려야 하나? 빠져도 빠져도 끝이 없는 무한리필 개털 개털 모아서 개털 파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거꾸로 매달려서 복근 운동 손 놓으면 죽을 것 같았다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개토끼의 요가교실 개지리는 개자세 오늘도 종아리 훈련 후 바로 이어지는 턱걸이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오랜 시간 전안근 훈련으로 전안근이 많이 강력해졌다 불균형 턱걸이를 의식하면서 정면 유리를 보고 왼쪽을 더 신경써서 해주고 있다. 샌드백 미러전. 포스 미쳤다. 큰놈 진짜 잘치게 생겼다. 가벼움의 차이가 느껴진다. 108단 공모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팔 근육도 상당히 발달한다. 108단 전용 근육 발달. 반복적인 왕복 운동 발달 근육. 얼른 파란 띠를 넘어가고 싶다. 다음은 79.9kg 빨간 띠. 그 다음은 69.9검은 띠. 다이어트 정점에서 블랙벨트를 받을 수 있다. 운동은 더 많이 하는데 운동 시간을 늘릴수록 잠자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. 운동을 늘려도 잠이 부족하면 그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걸까? 참 쉬우면서도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잠도 못 자고 힘들지만 힘들게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발전이 품어있을 거야. I've been running for the car.